2018년 9월 28일 감성카드 추석특집 감성 에세이 나의 소중한 시간 우리의 시간은 바쁘게만 살아왔다 서로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각자 인생만을 살아왔다. 난 명절만을 기다리는 이유가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가기 때문이다. 난 남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. 내가 보이는 곳, 오로지 저기 보이는 내 집뿐이다. 그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녹아있다. 얼굴들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눈 시간. 나를 바라보며 가족들의 소원 을 들어주는 시간 우리의 소중한 시간은 짧게 느껴진다 때로는 아버지와의 갈등 어머니와 나와의 밀고 당기기 동생과 지지 않기 위한 싸움, 그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간다. 소중함을 잊지 않기 위해 행복함과 즐거움을 마음에.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나의 기억 속에 담아가며 오늘도 그렇게 내 소중한 시간은 흘러간다.